1월에서 3월까지, 상가나, 상가주택, 다가오주택, 주택, 수승구 위주로 거래에 얼마나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승구도 3월 달에는 거의 거래가 없는데요. 범은 내거리 위주로 해서, 어, 남도로 6m 정도 되겠네요. 평당 거래 금액이 42평에 평당 3,500원의 거래가 되었고, 거의 2m 속지 같은데, 단독으로 된 주택이 1,349 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일단 수성구는 속집도 뭐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연립 25평도 평당 1200, 뭐 달서구, 서구, 동구 할것 없이 연립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600만원에서 500만원대 였는데 수성구는 기본적으로 1000만원이 넘네요 연립도 1200만원, 뭐 1600만원, 1451만원 그리고 뭐 800만원대가 있고 이 2m 도로 같은데 여기도 보이죠 동도로로 해서 한 10m 정도 되겠네. 10m에 1032만원 다가구주택 거래가 되었고 속집 마찬가지 1월달에 거래되었고 1월달에 거래된 거 말고는 2월달, 3월달도 큰 거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도로변에 평당 8,797만원 금액이 상당합니다. 상가 건물이네요. 상가 건물인데 사실 평수 또한 205평이면 총금액은 180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평균적으로 보면 대도로변에는 뭐 평당 1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월달에 거래된 거 말고는 대도로변에 법원의 글이나 수성구 쪽에는 아직까지 큰 거래는 없고 1월달 위주로 거래가 되었고 2월달에 26억 평당가로 따져보면 3,300만원에 북도로 물고 6m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승구라고 해도 사실 뭐 1월달에 2,000만원 정도, 뭐 1월달에 1,600만원, 그리고 6m, 4m 정도 되겠는데요. 측정을 해보니까 6m 도로입니다. 6m 도로에 평당 2,600만원, 그리고 거의 속집이라고 얘기하죠. 집에서 같이 매입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적도를 보면 보통 요런 길은 약 2m 정도 도로가 있습니다. 성당 1600만원에 뭐로드비로도 확인이 안되는데 그래 금액이 일단 수준구로 넘어오니까 상당합니다. 열리 빌라죠. 1379만원 25평 아파트 상가 같은데 저번에 상가 건물로 저번에 한 받는 것같네 2월에 달 3100만원 수정구도 3월달 2월달 큰 거래가 없습니다 없고 1월달에 거래되는 것들 위주로 뭐 속집들 1100만원 1400만원 이런 같은 경우는 거의 재개발로 투자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연립 마찬가지 1900만원 1500만원 2061 만원 1810만원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재개발 바람이 많이 불었죠 그래서 600만원 대부터 시작했던 연립들이 상당 1 0만원이 넘고 2천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2천만원이면 사실 다세대 주택치고는 엄청나게 높은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의 2m 속집 같은 경우도 단독이 890만원. 마찬가지 2m 속집 거의 3m 정도 돼 보이는데요. 1,170만원. 속집들 위주로 생각해로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900만원이 넘고요. 평균적으로 6m에 1 천만 원이 넘은 지는 저번에 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제 뭐 2m 3m 정도 도로까지도 1 천만 원이 넘었는데 이런 단독주택 이나 다가구 주택 뭐뭐 때문에 구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재개발을 보고 종상향을 보고 거래를 했다면 적어도 뭐 최소 5년 10년 이상 가야 될 매물 인데 이런 쪽의 가격들이 뭐 향후에 오를 정도면 다른 쪽에는 또 충분히 오르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되고요 열린 마찬가지 여겨도 3천만원대 다세대 달 서구와 서구 중구 그리고 동구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22평 뭐 17평에 평당 1,300만원 그리고 거의 뭐한 3에다 정도 돼 보이는데요 평당 1,386만원 보통 4m, 6m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뭐 종합건설에서 지금 멸실에서 지을 수 있는 상가가 없다 보니까 뭐 6m, 4m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서팔 m 정도 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으로 1,900만원. 뭐이 정도면 뭐 준신축의 다가구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1층이 상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출은 한 60% 정도 발생할 것 같고요. 한 대가 서 있고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 6m 도로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의 2m 도로인데 단독으로 1296만원 거래가 되었고요. 2월에 달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 토지 쪽으로 해서 1400만원 정도 거래가 되었는데 이쪽으로는 재개발로 해서 보상이 나가는 부분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상동에도 재개발 보상은 거의 일부 다 나갔습니다 나왔고 다시 뭐 수정 캠퍼스 이전 얘기도 나왔죠 그리고 여기 일대에 다시 재개발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민간 재개발도 있지만 은 실질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해서 재개발 추진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 1월 달 마찬가지 8m 도로에 1,900만원 마찬가지 여기는 거의 속집이죠. 2m 가까이 되는데도 952만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8m 1,232만원 단독주택인데 거래가 되었고 거의 1월달 위주로 거래, 2월달 위주로 거래 뭐 이렇게 되고 3월달에는 거의 거래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주민센터 건립으로 해서 거래되는 것 같은데요. 3월달에 뭐 일반적인 상가건물 1670만원.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메인 도로의 상권도 그리 나쁘지 않는 도로인데 1600만원. 사실 이거는 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수도 있는데 3월달에 상가건물이 1600만원. 이런 금액은 사실 거의 잘안 나오는 금액이죠. 제가 봤을 때는 주민센터 건립에 있어서 길거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뭐 지산동 마찬가지 연리 500만원. 많이 떨어졌죠. 근데 지산동 다세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뭐 재개발 유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종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500만 원대 거래가 된것 같고요. 마찬가지의 같은 경우도 6m 도로에 1,158만 원 단독주택 거래가 되었고요. 동도로에 1,064만 원가구주택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수성구도뭐 사실 수성구 나눔인데 만촌동이나 범호동 위주로 가격대가 높고 그 외에는 사실 그래 높지는 않습니다 수성 1 2 3과 마찬가지 뭐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3 에다 같은 경우도 거의 거래되는 금액이 922 만원 이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나와 있는 매물들이 뭐 조합 건설에서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파동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 지금 보상 일부 좀 나가고 있지만 은어 보자 한 6m 정도 8m 되겠네요 8m에 1486만원 그리고 그 옆쪽에 위쪽으로 41평에 370만원 이거 뭐 일단은 가격대는 월등하게 저렴하게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보통 6m 8m 기준 기본적으로 1000만원은 없는데 8m 6m 에서 370만원 금액은 쉽게 보기가 어려운 금액인데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지산 건물로 넘어가게 되면, 뭐, 상가 건물로 거래가 되는 게 토지. 일부분을 확장했는 부분 같은데, 뭐, 토지가 실질적으로 흥대한 1,161만원, 그리고 내부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일부, 뭐, 건물을 짓거나, 보상 부분, 도로 확장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모 반듯한 게 아니라 길쭉하다는 것은, 뭐, 시에서 매입을 했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산동 아파트 대단지 부분에는 거의 거래된 게 없는데, 4m 정도 되는 단독. 거래되는 게 821만원. 그리고 마찬가지 다가구 주택으로 4m, 6m 정도 되겠네요. 6m에 2029만원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월 달에 거래가 되었고, 2월 달 거래가 되었고, 3월 달에는 아직까지 거래가 되지 않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신 거와 같이 뭐 LTV, DTI 뭐 전부 다해제를 규제 완화를 좀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대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세금 부분도 지금 같이 맞물려서 완화를 한다. 제가 올려드린 내용도 뭐 뉴스에서 나온 내용들 그대로 올려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뉴스나 아니면 네이버의 기사 마찬가지 전부 다. 어뭐 대출에 대한 완화부터 그 다음에 세금의 부분의 완화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는 분들도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팔아야 되겠다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취득세 뭐 완화부터 어느 정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생각해로 수성구는 연립 가격이 거의 뭐 다른 달서구 서구 동구 평균적인 500 600에 2배 이상 가격대가 거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거래 동향은 확인해 본 결과 사실 그리 거래가 많지 않았다 많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까지도 아니고 거래가 사실 많이 없는 편입니다. 어, 수성구 자체가 동네가 그래 크지 않고 뭐 동구가 가장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대부분 임야가 많고 그리고 시내권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확인을 해보면 달서구가 가장 넓은 편이죠. 달성군 자체도 마찬가지 조금 외곽이고 뭐 비설산이라든지 임야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수성구도 지금 거래된 것은 뭐종상향이 얘기가 나왔는 곳에 4m에 거래됐는 게 3천만원도 거래가 되었지만 1월달에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는것 말고 3월달에는 거의 거래가 없다. 대도로변의 상가 건물도 사실상 지금 확인을 해보면 매물로 나와있던 것들이 가격대를 다 올렸고요. 그리고 뭐 48m, 6m의 상가건물, 다가구주택, 팔리지도 않지만은 가격대를 다 올렸거나 매물이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매물도 없고 살려고 하는 분들도 조금 기다리보자는 추세고 팔려고 하는 분들도 조금 기다리보자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성구도 실질적으로 거래 금액은 엄청나게 높지만은 거래량은 거의 많이 없다. 1월달 위주로 거래된 이후에는 실제 실거래로 거래된 상가주택이든 주택이든 가구주택이든 거의 거래 동향이 1월달 외에는 2월달에 간혹 좀 있었고 3월달에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파트도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한 재개발도 사실 아직까지도 전화 오셔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재개발도 뭐 사실 한 번씩 물어보는 경우에 계약서에 문제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계약서를 썼는데 계 약서에 좀 계약금이나 중도금 날짜가 아예 없는 계약서를 쓰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짚어드리고 수송구를 보면서 중구 쪽으로 살짝 넘어가서 본다면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상가 건물을 평당 2천만 원, 연립은 840만 원대, 그리고 뭐 이런 속집은 360만 원대에도 뭐 거래가 되었고요. 여기도 거의 뭐 2m 정도 뿐이 안 되는데 평당 1200. 어, 그리고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2,000에서 2,200, 2,500 정도. 그리고 뭐 연립도 500만원대 종종 보이죠. 근데 수성구의 연립들은 거의 뭐 1,200, 1,500, 1,800. 엄청납니다. 가격대가 엄청나고. 평균적으로 뭐 다가구 주택이나 뭐 다세대, 저, 저 상가가 1층에 들어가 있는 건물들 뭐 이런 같은 경우는 뭐 1,500, 1,800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0평인데. 20평의 단독주택은 뭐실소유자 위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고요 속집 같은 경우도 480만 원 마찬가지 650만 원 중국 같은 경우도 지적도 상에 확인해 보면 평균적으로 뭐 3종 이든 2종 이든 충분히 재개발이 가능한 곳이 엄청나게 많죠 재개발이 엄청나게 가능한 곳도 많고 사실 2종, 3종이라고 해도 뭐 속집들은 400, 600, 그리고 8m를 물었는 6m를 물었는 건물들 마찬가지 1,300. 상업지역,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800만 원. 사실 뭐 이렇게 따지면 뭐 복수성구를 굳이 종상향이 됐다고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개인적으로 할품들은 말이 없지 않겠느냐. 차라리 재개발을 바라보고 향후에, 어, 어, 재개발 보상금을 잘 받는 거 말고는, 뭐 비교를 해, 해보면, 뭐, 지금 현재 도수성구 같은 경우는 1,500, 1,600, 우충 같은 경우도 2,500대도 거래가 되었는데요. 뭐, 상업지역을 보, 보더라도 비교를 해보면, 중구의 상업지역이 뭐, 2,700만원,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인데도 2,700만원. 이 같은 경우는 뭐 4천만 원 매인이 다 보니까 그래 받았고요 사실 뭐 여기 같은 경우도 뭐 터지로 이렇게 거래되는 건 1400만 원 생각 외로 뭐 상업적 이든 2종 3종 이든 간에 일반적인 거래된 내용들은 진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비싼 거금액으로 거래가 되지는 않았다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2차선 정도의 대도로변의 상가건물인데 2200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대도로변에 건물의 상가건물이 뭐 2500, 2600에 임박했고요. 물론 중구에또 재개발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다시 갭투자나 재투자를 했는 분들이 많고 여기 같은 경우도 거의 뭐 2차선 도로인데 2차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뭐 중앙선 차선이 없기 때문에 좌우측으로 보면 양방향이 도로가 나와서 차가 다닐 수는 있지만 은 매립 형태의 넓은 10m 정도 도로까지 돼 보이고요. 실제뭐 주택가라기보다는 뭐 상가의 오래된 건물들이 절비하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속지 같은 경우 뭐 2m 완전 속에 거의 로드뷰가 확인이 안 되는 이택들 오래된 것들도 300만원대 거래가 되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수승구까지 거래 동향을 한번 봤는데요. 뭐 일단은 수승구 자체 가격대가 엄청나게 높다는 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네요. 하지만 수승구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큰 거래는 없고 1월 2월에 달 일부 거래가 되었는 게 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수승구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기타 물어보는 사항들이 좀 있어서 부가적으로 향후 다시 재개발과 아파트 동향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